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문치 가자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봄도다리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문치 가자미를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치 가자미가 좀 귀하다 보니까 이 문치 가자미 대신에 돌가자미나 강도다리를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노량진 새벽 경매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키로 한 2만원 선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거는 1 4 k g 짜리 문치가자미를 구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문치가자미 제철은 과연 언제일까요? 네, 보통 도다리라고 하면 이 문치가자미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진짜 도다리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봄에는 도다리 수국도 하고 도다리 새꽃이 이렇게 많이 먹죠 근데 봄에 어획량이 많은 거지 제철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제철을 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봄에는 문치가자미의 산란기예요 그런데 금어기가 12월부터 1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란해야 할 문치가자미를 마구 잡으니까 문치가자미의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어기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치가자미가 없다 보니까 양식이 되는 강도다리나 아니면 돌가자미와 같은 이런 생선들이 문치가자미를 대신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문치가자미의 제철 그럼 언제일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산란기 전인 가을부터 겨울까지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름에도 이 통통하고 살어른 문치가자미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손질부터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가미하고 꼬리를 찔러서 이제 피를 빼줬고요 생선들은 이제 피를 잘 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노량진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피를 좀 구입하면서 잘 빼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매달아 두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정도 매달아 두면은 피가 거의 다 빠지게 되고요 이제 지느러미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자미 종류가 조금 미끌미끌해요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를 자르면 그 비늘을 칠때좀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문치 가자면는 비늘이 많이 촘촘한 편이에요 굉장히 좀 억셉니다 일본말로 스키비기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칼로 비늘을 깎아내는 방법 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어려우면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고요 비늘치기가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늘을 다 쳤는데 제가 옆에 매달아 놓은 우럭이 예, 난리를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내장 제거를 할 건데 이 네,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생각없이 칼질을 하다가 쓸개를 터트려 버렸습니다 쓸개가 씁쓸한 맛을 내서요 안터트리는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문지 가지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심조심 배부분은 살짝 들어가지고 슬개를 터트리지 않도록 하고요 슬개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바로 그 지느러미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개 같은 경우는 이제 씁쓸한 맛을 내기 때문에 빨리 닦아 내주는 게좋고요 그리고 자연산에는 고래 배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간 쪽에 보통 있는데 이게 좀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제거만 잘 하면 돼요 신장도 깨끗하게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작은 알집이 있어요 요것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전처리한 지한 6시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포를 뜨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횟집에 가면 세장 뜨기로 이렇게 금방 삭삭 하잖아요. 근데 <웃음> 집에서 하는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다섯 장뜨기로 천천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자 알집이 있었던 자리가 보이죠 살이 좀 어느 정도 차 오른 게좀 보이고요 한쪽 면을 뜨고 나면은 그 다음 옆에 거는 뜨기가 좀 많이 편해요 살밥이 좀 두툼하게 있는 게좀 보이죠. 이제 갈비뼈가 짧게 있거든요.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 갈비뼈 제거한 다음에 옆에 그 뼈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머지 잘라 주셔야 돼요. 타이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일수록 탈피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껍질이 좀 두껍다 보니까 뭐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없이 예, 칼이 잘 나가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따로 이제 분리를 해줬고요. 이 문치가재미가 좀 수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동지로 감아서 한 5분 정도 이제 수분을 좀 빼줬습니다. 이제 써는 거는 살짝 도톰하게 예, 썰었어요. 너무 두꺼우면 좀 질길 것 같고요 그냥 적당하게 썰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가자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게 썰거든요 돌가자미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리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또 지느러미 이거 정말 맛있죠 이건 이제 뱃살 부분이에요. 조금 질길 수 있어서 제가 칼집을 좀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치가자미를 다 썰어 봤고요. 이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치가자미는 식감이 좋아요. 이제 가자미 종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식감 같은 경우는 이제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좀나고요 간장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간장하고 찍어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고소한 맛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뱃살 부위, 오독오독, 이제 그런 식감이 나고요 그러니까 가자미가 좀 작으면 새꼬시로 해서 먹으면 또 단맛, 고소한 맛도 느낄 수 있죠. 뼈채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큰 거니까 이제 포를 떠서 먹습니다. 예, 뭐 지느러미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예, 너무 맛이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후로 좀 작은 문치 가자매를 하나 더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제가 사온 이제 작은 문치 가자매 대건 1kg 정도 되는 좀 간당간당한 그런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살밥은 뭐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저희 집에 수산물을 하도 먹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회물리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치가자미를 먹어본 회물리에 첫 마디가 아 이거 왜 이래? 이거였어요 지난번엔 맛있었는데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어 점 먹고 젓가락을 났어요 그래서 이번 제 문치가자미에 대한 평을 들었는데 일단 수분이 많아서 밍밍하다 이 말이 있었고요 식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이런 혹평 후에 제가 반성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과연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물의 차이가 아닐까 싶었어요 일단 여름 문치가자미를 고를 때 에, 가능하면 저 크기가 좀 되는 걸로 어, 고르는 게 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왼쪽 거는 1차, 오른쪽 거는 2차 문치 가자미예요 지금 등 쪽에 불룩하게 올라온 음, 그러니까 살 밥이 좀 있는 문치 가자미를 고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집이 있었던 자리 있죠 에, 저기가 어느 정도 그 단단하고 좀 살이 차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치가자미 몇가지 점잘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맛있는 문치가자미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